이렇게 지금 비가 쏙쏙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낚시를 하겠다는 이 집념. 모자는 아줌마 모자 빌리고 혹시 비 맞을까 비닐로 공뚫었서또도 인사 한번. 집중. 아, 놓쳤어. 아, 비오는 날 계곡입니다. 아이쿠야. 아, 저기서 맥주 한잔 먹고 있고. 오랜만이지, 저, 도들닭 찍는 거 봐야지. 아주 고소하고 맛깔나는. 이 맛을 알라나 모르겠어요. 이야. 이야, 금세 익히네 와. 엄간네 아, 금방 익네. 좋다. 쏜담! 쏜! 자, 좋습니다. 오늘도 하루를 아 저기에 7년 전에 오신 분인데, 거기 닦아셨어. 우리 작은 녀석은 집에 가자고 지금 안 달라고 어요 지금. 할게 없다고. 왜? 어, 그래. 그리고 닭고기 먹고 가자. 아, 딱! 좋습니다. 술한잔 먹고. 맥주 한잔 먹고 점핑해야겠네. 이게 어, 1미터는 되겠다. 지금 깊이가 또고기 잡는 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. 짠야 기아 야, 송두월 송개 야. 우리 사장님한테 계곡에서 낚시 된다고 했더니 니가 다 준비하셨어요 큰일 났어 낚시 큰 고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다러 그러니까 <웃음> 하나로 해서 솜살 잡는 건데 우리 사장님은 혹시나 그런 손, 손 마른 거 잡으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<웃음> 왜? 왜 가발길 왔어? 잘 안돼? 잘 안돼? 네. 많이 있어요 따였어? 네? 이렇게 따였어, 물고기한테? 네. 잘안 어. <웃음> 네? 네. 네. 보여. 물살이 있으니까. 잘안 보여. 손 감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? 고수는 손에 감각으로 해야지. <웃음> 바풀을 바늘에 이야, 끼워요. 자, 생일매끼리. 저 나이 때는 항상, 항상 엄마 바늘끼도 끼워주고 그런 나이라서 믿어볼때야 어, 튀김 먹기도 해요. 와, 어, 야, 하나 잡았다. 일어난가? 딱 튀김 먹으면 고소해요.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우리 멸치 느낌이랄까? 야, 한 마리 획득. 아, 아이구야, 성살이야. 두 어. 마리가서 렇게 올겨울 모레. 아, 한 마리 잡았다고 소름 들고 오길래. 늦었네, 쫙. 한 마리 잡았어. 요 어, 도도 이 타지. 거꾸로? 네. 거꾸로 해달라고? 아 반대로 한거야? 네자 한마리 더 송사리 아이고 달랑달랑달랑 달랑, 달랑, 달랑. 아이고 입이 참. 다 꿰었어 어우 너무 제대로 너무, 물었네 너무 잔인해. 제대로 물었어 <웃음> 너무 잔인해 야 제대로 물었다 에? 어우 어이구야 쪼꼬불때 얼마나 아플까 어, 너도 잡았네 <웃음> <웃음> 두 마리째 형오 이야아 자두 마리째 과연 오늘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이거 응.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아, 비오는 날 사람이 안올줄 알았는데 놀러오는 친구가 있네 아 큰치가 동생 둘이 데리고 아빠이이 어? 빠이이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대단하네. 메꾸와, 오, 라왕나. <웃음> 야, 선생님, 그게. 입질 느껴주세요 네, 조금 안계 괜찮으십니다 와앞풀 아이고 앞을 쪼어껴보는 <웃음> 어김없이 물놀이하느니 이 천진난만한 야 요즘은 좋아 이거 아야 망설이고 있네 어아 좋아라 좋아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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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망설이긴 했는데, 어 하나, 둘, 올라가고, 또 올라가고, 자, 떨어지니까, 자, 안 넘어 보이는데, 3m, 4m 되겠네. 35m 되겠네. 아, 쭉쭉 올라갑니다. 야, 쭉. 아, 기억나십니까? 검정 고무신, 그때 그날을. 아, 나도 하고 싶다! 이야! 그래 그래 그래 좋아요 아주 <목소리> ใ아่아่아 국민 방건 a p �겠 어아아이야아 รถเอฟล가น ตรงนี้ยังไม่เป็นธุรยานแล้วคือมันไปดูรยาณนี่นาตกลกอีกต้าเยุ่ยวหลับงานอันราดๆคือคือคือคือคื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ก็ไดเหมืนหลับท้ายโอ้มันกวาเงินะใจสองกัดหาม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 <coughs>